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유땡환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늘 아, 어떻게, 그, 잘들 보내고 계셨나요? 네. 어, 햇살가게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주제는, 어,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그저 아밀로스 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아밀로스 쌀 하면 저 이제 위가, 위에 제가 들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백진주 수양미, 찰진살 미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아이고, 뭐야. 지금, 사연에 뭔가가 있네요. <웃음> 네, 요거는 이제 넘기고. 왜 운동할 때요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웃음> 운동에 관련된 것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요밥먹 뭐 식단 짜는 거그 가장 기본적인 이 쌀에도 아 그런 원리가 있더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제 한번 보시다 요 백진주랑 수양미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속된 인따이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 백진주랑 수양미는 이렇게 합포장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어, 합포장으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하죠. 이렇게 어, 백진주랑 수양미를 이제 합, 그, 섞어서 밥으로 하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요리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요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 이제 운동하고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운동을 좀 격하게 하고 나시면은, 어떻게, 어 밥을 드실 때 좀, 어, 잘 들어가시던가요? 이게, 밥맛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달리기 같은 걸한1 0 k m 정도 뛰면, 어, 힘들어서 그렇지, 어 배에 뭘 먹겠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이제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어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걸 먹거나, 이렇게 하죠. 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중학교 때 아마 요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가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뭐가 되냐면 어, 여러분들 그 운동하시면 어떤 걸 많이 쓰나요 예, 근육을 많이 쓰죠 주로 힘을, 힘을 쓰는 것들에 어, 그 근육 피가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어, 보내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 소화기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힘을 쓸때 필요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피를 많이 안 보내줘요 그래서 어, 좀 활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뭘 먹고 싶은 그 생각도 잘안 들어요 어, 반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때는 뭔가 자꾸 땡기죠 음. <웃음> 네. 네 그럴 때 뭔가 먹고 싶어하고 소화가 촉진되고 이런 이제 부구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하실 때 만약에 저처럼 여름에 아 어,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쉬면서 편안한 순간에 뭘 먹으시면은 바로 살로 간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알 수, 쉽게 알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음, 부교감 신경에 작동할 때가 대부분 편한 순간입니다. 편한 순간. 먹고 누워있지 말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편하면 이게 다 살로 갑니다, 여러분. 뭘 드시고 싶다면 드시고 나서 반드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걸 산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책 하시면은 살이 안 찝니다 여러분 아운동을 하게 되면 은 근육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그 많이 쏠리고 상대적으로 어, 내장기관내는 피가 안 쏠리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돼요 소화가 잘잘 안됩니다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아, 어, 소화가 잘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운동하실 때 에너지를 빨리 끌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만약에 그 기록을 측정한다. 만약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요즘에 마라톤이 굉장히 어, 대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이 운동 대회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라톤을 대회를 못 빠져라 기대하면서 참가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기록이 잘 나오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으니까 그 쌀로 많이 채우시겠죠운동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로 다 채우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출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 그 마라톤 같이 장시간 또는 자, 자전거처럼 자 장시간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그 전에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이라든가 지방 이라든가 기름진 거 고기 그리고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 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화가 참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기록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날 이라든가 전전날 그리고 어, 바로 달리기 전까지는 이런 걸 음식을 드시면 안돼요 기름지고 뭐 고기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아 그럴 때 탄수화물도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드셔야겠죠 그게 대표적인게 바로 요저아밀로스 쌀입니다 요저아밀로스쌀 백진주 수양미가 바로 그거예요 아 여러분들 제가 왜이 운동할 때이 저아미로 쌀 백진주 수양미를 추천하는지 이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아시겠죠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기관이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큰 힘을 내는 근육으로 가, 근육에 피가 쏠리고 에너지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찹쌀, 아, 아니면 백진주 수양미, 이런 저아밀로스 쌀을 어, 구매하셔서 밥을 지으셔야 돼요. 좋은 성장 내시 분들은 어, 백진주랑 수양미 섞어서 밥을 꼭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요 음식을 백진주랑 수양미를 더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요리사분들께서도 요 쌀을 가지고 어, 밥을 하면 더 맛있다라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기사입니다.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가지고 밥을 했을 때, 잘안 보이죠? 네. 수양미랑 백진주를 가지고 밥을 했을 때가 가장 맛있다라고, 어이구야, 내가, 제가, 제가. 그, 어, 요 위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요 전화번호는, 어,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전화하시면 제가 못 받아요, 여러분. 어, 카톡이라든가 문자 이런거는 주시면 제가 잘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는데 어, 방송 중에 그 전화하시면 제가 죄송하게도 어, 답변을 못드립니다 전화 못받아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전화 전화보다는 카톡 문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보시면 어, 요리사 분들께서 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수 있을까 이제 고급 식당에 요리사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나보죠 그래서 네, 백진주랑 수양미를 섞어가지고 밥을 했더니 정말 맛있더라 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일반 품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품종 중에서 가장 맛있는 쌀 그게 백진주랑 수양미에요. 가장 맛있는 게 가장 많이 또 팔리는 게 바로 또그 쌀이고요. 그리고 검색어로도 보시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수양미. 뭐 백진주 이런 쌀들입니다. 자, 이런 쌀들 가지고 섞어서 밥을 했더니,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씻는다는 것이 그 전분물을 뺀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딱 먹을 만큼의 솥밥을 해서 어, 밥을 했더니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합니다. 요, 그래서 제가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이제 이렇게 사실 수도 있고, 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해요. 근데 이 10kg, 10kg가 너무 양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 소상품, 소포장 상품도 해놨어요. 백진주랑 수양미, 요 소포장 상품, 이렇게 포장으로 되는 걸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따로따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더 비싸요. 자, 그러니까 백진주랑 수양미를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왜 어, 이렇게 한다고요 네, 요리사 분들이 백진주랑 수양미를 섞어서 밥을 하니까 정말 맛있더 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요런 기사까지 나왔다 제가 설명드렸죠 요리사 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급 식당일수록 요 수양미랑 백진주를 7대 3으로 섞어서 전분물을 빼서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솥밥을 해서 밥을 했더니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요 상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요거를 저희는 집에서 요렇게 해서 먹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기사 내용처럼 어, 그 요리사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이해를 하게 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햇살 가게에서 지금 이것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쉽잖아요 그냥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백진주랑 수양미 그 합포장 된거 어, 제가 뭐요 밑에 링그 보시면 있습니다 20kg, 10kg, 10kg 상품도 있고 소포장 상품도 있으니까 수수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 이 땡, 김땡진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하시는데 그 깨끗이 씻어요 아까 영상 보시면은 하얀 물을 깨끗이 씻어서 하죠? 저는 한 10번 정도 씻는 것 같은데 그 하얀 물을 빼면 두 가지 이, 그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텁텁한 맛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칼로리가 낮아집니다 어, 요즘에는 영양분이 과다한 그런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씻겨낸다고 해서 그안 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오히려 덜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 부재료는 항상 좀 먹음직스러운 거 있잖아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얹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 울긋불긋한 게살을 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도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 어, 나중에 그뜸 들을 때쯤해서 이렇게 기름도 한번 둘러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집밥집 또 아니면 은그 외식을 할때그 맛있는 밥집 그런 데 가서 보면은요 기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줍니다. 할 때가 정말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때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맛있는 어, 솥밥을 한번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한다 앉은 상태에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 해놓고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어 가족들이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퍼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눠주는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 바로 어 챙겨주는 그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머니를 잘 따르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한테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 남성분들보다 더 발언권이 세죠 남편분들은 꼼짝 못하고요 <웃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백진주랑 수양미 섞어서 반반 아니면 7대3 이런식으로 섞어서 밥을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 라는 걸 제가 검증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리사 분들이 검증하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나온 거니까 믿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10kg 10kg 상품도 있고 소포장 상품도 있어요 자 요거를 또그 따로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어 백진주를 먼저 설명할까요 네, 백진주 쌀은요 굉장히 찰진 쌀입니다 백진주 백진주는 굉장히 찰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 그리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그리고 작곡밥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처럼 약간 소화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이 요 백진주스 가 굉장히 선호 하십니다 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가 잘 된다고 왜 그래 왜 소화가 잘 되냐면 아밀로스 성분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밀로스 성분이 어, 가장 없어요 보시면 아밀로스 성분 때문에 찰지냐 아, 소화가 잘 되냐 부드럽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어, 일반 맵살은한 2, 30%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백진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다. 9.1% 거의 없죠. 이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 후로 이 백진주 살로 어, 밥을 해서 드시면 기록이 잘 나옵니다. 왜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시간 운동하시게 되면요 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도하기 전에 이 탄수화물 을꼭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고, 그럴 때 소화가 잘 되는 이 백진주살이 제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 아시죠? 나쁜 탄수화물은 설탕, 이런 것들이에요. 음료수, 어, 쿠키, 과자, 사탕,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쁜 탄수화물이고, 이렇게 쌀, 이런 것처럼. 어, 복합 탄수화물로 되어있는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소화가 잘 되는 이백진주쌀로 이렇게 밥을 해서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미호 쌀, 찰리한 미호 그 다음에 적당한 균형, 밸런스가 잘 맞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수양미, 아시면 돼. 겠습니다그러 제가 백진주쌀 설명해드리니까 어, 소화가 가장 잘 되는 게 바로 이백진주쌀이에요이백진주 요요 쌀. 저는 이제 운동 전후로 이게 죽을 먹거나, 만약에 저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장거리 운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8시간 타거나 4시간 이상 타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죽을 해서 먹거나, 그밥 갔다 와서는 전복 밥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 어요 전복, 전복밥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복밥. 아, 어디 야다 습니다왜 어, 전복밥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밥을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 단백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탄수화물도 다시 또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아, 아시겠지만 운동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탄수화물이죠. 어, 그리고 또 어, 운동하고 나서 또 필요한 거는 단백질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두개의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아 그래서 전후로 운동 전후로 해서 뭐 고기를 드시던 이렇게 뭐담보를 드시던, 네, 탄수화물도 같이 밥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30분 이후 30분 이후부터는 지방이 타죠. 지방이 타서 지금 열심히 태우는데 그 과정에서 단백질도 계속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반 예, 그 다시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 어, 마찬가지로 그 탄수화물도 같이 보충을 해 주셔야지 근육 속에 이 탄수화물이 글코스 성분으로 해서 저장이 돼요. 안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 에너지를 채워, 썼으면 다시 채워야죠. 그래서 이거 다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런 전복솥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하고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뭔가 챙겨줄 때또 보양의 음, 그, 그, 그,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전복솥밥을 이렇게 해 먹을 수도 있고 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챙겨준다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 가족들도 아 운동하고 나서 좋은 사람이다 이제 잘 챙겨준다. 자기 일할 것도 잘하고 가족도 잘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복섭밥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뭐 가족이 그, 만약에 그 운동하고 왔다 할때 이렇게 챙겨주셔도 되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챙기셔도 되는데, 보통은. 서로 상대방을 챙겨 주잖아요 만약에 아내분이 운동하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주어 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이렇게 챙겨 줘 보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갔다 오면 굉장히 기분 이 좋잖아요 상쾌하고 어 운동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 그런 기분 좋은 상태에서 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또 챙김을 받으면 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행복한 집밥을 위해서 전복솥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로요? 백진주쌀로 요 소화가 잘 되는 백진주쌀. 운동 전후로 굉장히 소화가 잘 돼서 몸에 좋은 그 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장시간 타거나 아니면 마라톤 같은 걸 하거나 달리기를 장거리 뛰거나 할때 전후로 해서 이런 백진주로 밥을 꼭 해먹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복 밥으로 보양의 의미를 담아서 아, 몸 챙겨라는 몸 챙겨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전복 숯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요자 이렇게 해서 전복 숯밥을 어, 이렇게 잘 완성된 걸잘 섞어가지고 어, 그릇에다딱 떠서 양념장으로 해서 쓱쓱 쓱쓱 베빈 다음에 자 이걸 자기 입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입에다 넣으시면 저보다는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주시 바랍니다. 아셨죠? 네.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서로 챙겨주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아, 행복한 집밥 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집밥은 어떻게 백진지로 <웃음> 네. 네, 소화가 잘돼서 굉장히 속이 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요 백진주 쌀 여기 보시면 백진주가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 쌀입니다 경기미라는 거 일교차 가큰 곳에서 나오는 쌀이에요 일교차가 크면 농산물이 굉장히 딴딴하고 맛있습니다 품질 좋아요 여러분 아 어, 과일 같은 거라면 아무래도 적어 겠죠 과일이라면 당도가 높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맛있는 백진주 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자 그리고 이번에 수양미 한번 드려 볼까요 자, 요 수양미도 이제 저암밀로스 쌀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쌀이 요 수양미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 어, 가장 균형이 잘 맞아요 밸런스가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찰지도 않고 너무 꼬들꼬들 하지도 않고 중간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는 균형을 잘 잡은 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님들이 요 수양미를 구매하시고요 많은 요리사들도 요 수양미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어, 일식집이라든가, 고깃집이라든가, 뭐, 이런 집에서, 어, 식당에서 어떤 쌀을것 같아요? 네, 요 수양미 많이 써요 고급식당 말하는 거, 고급식당. 일반 식당은 아무래도 가성비 많이 따져야 되니까 미호쌀 많이 씁니다. 미호쌀. 네, 고급식당일수록, 고깃집일수록, 일식집일수록, 요 수양미를 많이 선택하신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양미. 요 수양미는, 어, 제가 요 찰진순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요 찰진 순서를 보시면 잘 안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 요 백진주가 방금 설명드렸죠 가장 찰지다 그리고 그 다음 가성비 좋은게 요 미호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잘 맞는 게요 수양입니다 너무 찰지지도 않고 너무 꼬들꼬들 하지도 않고 가장 균형이 잘 맞는 밸런스가 좋은게 바로 이 수양입니다 요 수양미가 그 가장 밸런스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 치시는 쌀이고 고급 식당에서 많이 또 쓰시는 게 바로 이 수양미다. 그리고 한정식집에서 어 돌솥밥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백진주랑 요 수양미를 섞어서 솥밥을 많이 하신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양미가 밸런스가 잘 맞는 쌀이어서 어, 고급 식당에서 많이 쓴다. 고깃집에서도 많이 쓴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 요리 거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구수하면서 찰지면서 고들고들한 게 이게 잘 밸런스가 잘 맞는 쌀이기 때문에 아, 이걸로 하시면 정말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아, 라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서 무슨 땡스토랑 뭐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소비가 돼서 소개가 돼서 어 작년에는 6월달에 품절이 됐어요.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쵸죠 어, 농산물은 굉장히 그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더 생산하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언제 품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수양미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수확한 걸로 그냥 팔 수밖에 없어요. 자, 수양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요 수양미는 또 4kg짜리 소포장 상품도 있어요. 아, 어, 10kg짜리 이거를 보통 그 부모님들한테 선물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어, 맛있는 쌀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라는 의미로 보, 이제 부모님 효도 쌀로 많이 보내시는데 이 효도 쌀로 보내실 때 이제 어르신들이 나 연세가 많으시면 아이고 허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kg짜리 보다는 요 4kg짜리 두 개를 해서 선물로 보내는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편해요 왜냐하면 지퍼백이 있어요 지퍼백이 있어서 쓰고 나서 바로 찍 잠글 수가 있습니다 지퍼백으로 지퍼팩이 있으니까, 요, 우리 보통 이제 쌀통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밀폐 용기에 집어넣고 막, 번거롭게 이렇게 하시잖아. 요 근데 요거는 지퍼팩이 있어서 그냥 한번 푸고 다시 그냥 찍 잠그면 이렇게 밀폐가 돼요. 이제 네, 쌀도 식품이다 보니까 신선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움이 없고 편하다. 요 4kg짜리는.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어, 저는 요, 그, 수양미 요걸로, 밥을 때는 가지랑 새우 많이 넣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솥밥을 해서 드 됐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웃음>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어. 눈이 안 좋아서 좋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저 어, 정말 큰일난거 같아요 <웃음> 눈이 안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40대 후반인데 아, 그러게, 어, 참. 지금부터 이렇게 눈이 안좋으면 어떡합니까? <웃음> 아. 못 쳤습니다 맨날 쓰는 거거든요 맨날 쓰는 건데 아니면 이 모니터가 작아서 그렇 이제 다 다른 탓을 해제 탓을 하면 괜히 우울해지니까 에이 물건 탓을 해야 돼 물건 탓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자 여기 수양미이 이렇게 하고 음. 아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저처럼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뭐 이것저것 알아보시다 보면 이 저당 밥솥에 대해서도 많이 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당 밥솥이 이게 뭐냐면은 칼로리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당 밥솥이 어... 한번 저같테 사서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저당 밥솥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저 아밀로스 쌀 중에서 찰진 쌀로 이렇게 하셔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찰진 쌀로 밥을 하셔야지 그나마 맛있는 밥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저단 밥솥은요. 어, 저 다른 소스하고 다르겠죠. 위에 그아 이거 말고 저 위에 구멍 송송 송 뚫린 거있어요 지금 제가 어예제 요거요. 요거. 요게 뭐냐면 송송 송송 띄워서 어, 찜기 같은 거예요. 찜기 그러니까 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많이 밥을 하는거 있잖아요 물을 끓여 가지고 쌀을 익히는 방법 또 하나는 두번째는 쪄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하는게 밥맛이 더좋고요 그리고 그 찌는 방법은 대량으로 밥을 할때 좋고 아니면 이제 찹쌀 같이 아주 좀, 아주 찰기가 아주 그 강한거 그런 쌀을 할 때는 요 쪄서 하는 방법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 어, 일반 맵쌀 가지고 쪄서 밥을 해버리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아 어, 요런 밥은 우리 남성분들이 잘 알아요 어떤 밥이냐면 짬밥 짬밥 군대에서 대량 급식할 때아 어, 이렇게 쪄서 밥을 하거든요 일반 맵쌀로 쪄서 밥을 하면 정말 맛이 없는 짬밥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어, 반드시 찰진 쌀로 어, 이렇게 저당밥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남편분들 밥 절대 안먹을거예요 <웃음> 네. 그니까, 러 그, 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쪄서 할 때는, 어, 이 찰기가 좋은 백진주쌀, 찹쌀, 요, 수양미, 아밀로스, 미오, 어, 그 미오쌀, 요런 걸로 꼭 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 네. 기가 아, 어, 좋아요. 그리고 찰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저당, 그, 칼로리를 낮추는 원리는요, 어, 전분물을 쫙 빼기 때문에 그래요. 찌니까 전분물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네. 요거 솥을 열어 보면은요. 밑에 전분물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저잠깐저 밥통 저 찜기를 열어 볼게요. 탁. 생면 밑에 빠밤 자, 저렇게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저게 그쌀 씻을 때 나오는 그 전분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약간 뿌연 그 전분물. 자, 저게 쪽 빠져 있으니까 칼로리가 그만큼 낮아 있겠죠. 근데 대신 밥맛은 없다. 그래서 저런 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찰기가 있는 쌀로 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쌀이요 백진주 라든가 수양미 라든가 미호쌀 이런것들 찹쌀 이런걸 섞어 가지고 꼭 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제가, 제가 드렸어요 자 요런 수양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고급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이에요 고깃집에서도 많이 쓰고 어 요거 저희 그런 저런... 어, 고깃집, 대표적으로 뭐 수원 봉담에 있는 갈비꽃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런 이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제 후기라든가 좋은 평점, 별 다섯 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깃집에서 밥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쓸는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무리는꼭 밥으로 합니다 뭐 볶음밥으로 먹든, 솥밥으로 먹든, 그냥 공깃밥으로 먹든 밥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들어 먹어도 밥으로 꼭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밥을 어느정도 대접을 할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걸 대접해 줘야지 일반 맵살로 해가지고 밥을 대접해 주면 가뜩이 나고 기가 기름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는데 일반 맵살 주면 더 소화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맛있는 고급살을 쓰는 거예요 이런 수양미 같은 거 수원 봉담에 사실 분들은 이런 갈비꽃 한번 가보시고요 아 어, 그리고 여기, 그, 일식집, 어, 삼패동에 있는 일, 일식집이에요, 일식집. 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이 다 보이는 미돌이, 어, 모돌이 일식집인데요. 아, 고급 파인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어, 서울에서, 이제, 외곽, 저기, 강변 분노 타고, 한강변 쭉 따라오다 보면, 삼패동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인다이닝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맛있는 일식이 고급 식당이니까 여기서 초밥도 드시고 정식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들어가는 쌀이 바로 수양입니다 이런거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는게 가장 가장 그 가장, 어, 가성비가 장가 좋은거 제가 말씀 어떤거냐면 뭐 찰진쌀 미우쌀 이에요 찰진쌀 뭐 바로 이거예요. 요 찰쌀 비유는요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쌀입니다. 아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재료에 신경 쓰는 일반 식당 말하는 거고 저렴한 것만 찾는 그런 식당은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쌀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 재료에 신경 쓰는. 어왜 아, 그러냐면요. 가장 그 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 가성비는 뭐죠?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왜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이 쌀을 선택했을까? 예 네. 품질이 좋으면서 찰지면서 밥맛이 좋으면서 가격이 적당하게 저렴하다왜 그러냐면 품그 생산이 많이 돼서 그래 여러분들 생산이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찰지산 미호 쌀이 그렇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런 쌀들이 여러분들 아마 즉석밥 많이 드셔보셨죠 아니면 어 회사 식당에서 단체 급식할 때 요런 찰지산 미호 쌀이 많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걸 원하실 때는 요, 경기미 일반 맵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맵쌀 그,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 일반 맵쌀이고그러서 가성비 가장, 가장 뛰어난 게, 가장 저렴한 게 요, 행복이든 경기미 쌀이에 가장 맛있는. 요런 거에다가 이제 그, 쌀 같은 거 많이 섞어 드시기, 요거 자체로 드시기. 자, 요가 요그 경기미, 행복이든 요런 쌀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농산물이다 보니까 어디서 생산 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하는 거그 그쵸? <웃음>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위에가 서울이고 밑에가 경기도 남부고요. 해안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시 쌀이라는 게이쪽에서 보입니다. 해안가, 간척시 쌀, 일교차가 큰곳 바로 요 어, 저희, 경기미, 햇살 가게에서 구매할수 있어요. 경기미, 어, 백진주 쌀, 수양미, 미호 쌀, 행복등 경기미, 이런 쌀들이 다 그런 쌀이에요. 경기미, 간척 쌀. 자, 이교차가 클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간척 쌀. 소양이 비옥합니다. 여러분, 간척지, 간척지 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요런 것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정리해서, 뭐, 이거 아닌데? <웃음> 여기 지금 나오네요. 어디 갔다가 지금 나오니? <웃음> 자, 어, 생산자 아이고, 지금 구매 감사합니다. 박대웅님, 감사합니다. 어, 구매해주신 우리 박대웅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제가 영상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에서 저희가 그 생산된 쌀을 저희가 어, g a p 인증마크가 있는 오수 생산자 시설에서 생산을 하는데 다 자동화되어 있고 품질검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햇박 박스에 넣어 가지고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이렇게 배송해 드리니까 믿고 구매하시고요 어, 판매자가 저예요 햇살 가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보시고 그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다른 그냥 사진만 보고 글만 보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제 라이브 보시면서 이제 판매자가 누군지 이제 알고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얼굴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저 믿고 구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또 전화 주십시오. 문자 주십시오. 카톡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매주세요 자, 그리고 같이 또 팔고 있는 게 바로 찹쌀입니다. 찹쌀. 이 찹쌀은 굉장히 찰지고 예전부터 보양식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죠. 찹쌀은 우리 작곡이 굉장히 작업 작업도가 낮아요. 그래서 한 곳에 한 지역에서만 낭은걸 가지고만 팔 수는 없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것을 판매를 해서 찹쌀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내산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될 거예요. 자이 찹쌀은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기력이 빨리 올라오는 그런 쌀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어, 환자식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보양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 병원에서 태어나시고 뭐이러면 이제 죽 드실 때 어떤 죽드세요 보통 흰 죽이라든가 전복 죽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게살 죽뭐 이런 거 드시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찹쌀이에요. 찹쌀이 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바로 활력을 주고 기력을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뭐 삼계탕에 뭐 들어가나요? 찹쌀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찹쌀, 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어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뭐좀 기력이 없으시거나, 아, 이런 거 하실 때, 요런 찹쌀로 약식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거든요. 보통 아프거나 그러면. 그리고 여성분들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런 마법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약식을 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찹쌀을 어, 맵쌀이랑 섞어서 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편해서 금방 어, 그 활력을 다시 오, 얻습니다. 잘못하면 저탄수화물증 그 얻을 수 있거든요. 저탄수화물증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게이 찹쌀이다.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구매하세요.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해주셨던 게 바로 이찹 약식이잖아요. 약식 뭘 만들어요? 찹쌀을 만듭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그 전기밥솥에 넣으면 그냥 끝나요. 예전에는 뭐 찜기로 쪄서 뭐 다시 또 이런 거 섞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밥솥에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약식이 다 끝나서 다 돼서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고압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붙치기만 하면 약식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편합니까? 생 날이랑 정부다 되죠? 명절에나 먹고, 단치집에서나 먹거나 이런던이 귀한 약식을 그냥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뭐 이쁜 틀 많이 있으시죠? 저희는 그 마침 있던 그 파운드 케이틀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는 더 이쁜 틀이 있어서 아 아이들이랑 한번 이렇게 약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기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아 찹쌀 그러니까 전복죽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시 전복죽 만드실 때뭐비하실 거는 최대한 잘게잘게잘게 잘게 잘게 자르라는 거예요 전복 전복 손질하는 거야 뭐 어, 밑에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밑에 이렇게 한번 천질 해주셔야 되고 내장이랑 몸통 빠 따로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몸통 안에 이제 이빨이 숨어있어요 이빨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이빨 음, 잘못하면 딱딱 하니까 이빨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잘 손질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면 그 죽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 고마울 거예요 물론 이제 죽집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죽집에서 사오면 아, 당연히 고마워 져죠 고마워 하는데 어, 그 과정도 보여주는 게더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복죽을 어,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족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 가족분들이 얼마나 그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대해서 많이 아죠. 뇌과학 많이 어,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기억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억할 때 가장 많이 기억이 되는 그 확률이 높은 것은 뭐냐면 감성적인, 감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냥 사온 거는 그냥 사실 뿐이에요. 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집에서 직접 전복을 손질하고 이렇게 전복죽을 하고 만들고 이런 중간 과정을 보면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어, 기억을 다, 내가 이렇게 챙기는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찹쌀을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전복죽 같은 거 만들어서 기력을 도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전복죽 만드는 거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전복죽 만드는 거는, 어, 요렇게, 저기, 졸인다, 졸이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잼! 잼 만드신 거 아시죠? 잼이 이렇게 다 넣고 이렇게 점 점점 줄여 나가잖아요. 증발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습니다.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요 위에 전화는 그 방송 라이브 중에는 하면 안 돼요.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렇게 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복죽을 약불로 해서 처음 끓을 때만 센불로 졸일 어, 때는 약불로 하신거 아시죠 안 그러면 설거지거리가 늘어납니다 끓러줘요 이렇게 잘 저으셔서 하시고 나서 한, 어, 소금 한두 스푼 이렇게 해주시면됩니다그렇게 해서 어, 딱 떠서 주면 가족들이 굉장히 감동을 거예요 감동을 할 거예요 저도 저 같아도 감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뭐 아픈 사람한테 챙겨줄 때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가 챙김 맞거나 이제 감동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전보 써서, 뭐 이렇게 먹고 힘내요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라면 더 그렇겠죠. 아이고 얼마나 이제 아픈 막 볼면 볼 때마다 그냥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 드시고 요 찹쌀을 음, 따로 따로 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포장으로된 것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뭐 백진주랑 이 찹쌀이랑 같이 합부자로 돼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 백진주로 밥을 해 드시다가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오는 그런 민감한 시기에 마법의 시기 시간이 온다 그러면 찹쌀을 더 섞어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뭐이 밸런스가 잘 맞는 이 수양미랑 이제 밥을 드시다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면제물 본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일을 많이 해야 될때 이렇게 속이 좀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찹쌀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포장으로 된거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일반 맥쌀이랑 이렇게 보통 이 찹쌀이랑 많이 섞어서 시죠 이렇게 일반 맥쌀이랑 이렇게 포장으로 된거 있다. 말씀고 여러분들 어, 오늘 라이브 방송 너무 그 시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아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기 쌀이에요 여러분들 예, 네, 맛있는 쌀 지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